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지방 요구르트 프라잉 요구르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이름은 라무티아 저지방 요구르트네요 이것은 500g 함량의 요구르트네요 500g 브라인 요거트, 영양성분 에너지 87칼로리, 단박질 3.6g 등등 뭐 알레르기 물질은 우유 성분 뿐이네요. 그러면 한번 개봉을 시작해 봅시다. 개봉해 보겠습니다. 안쪽이네. 아, 아, 이 안쪽을 열어볼까요? 짜잔. 그다음 에 보여드릴게요. 와, 플리오. 저지방이니까 아딱 좋네 장에 좋으니까 여성물 다이어트에 딱 좋겠네 요음 아주 맛이 좋군요 요구르트를 드시면 장운동이 장이 장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죠 또 운동을 병행할 때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면 변도 잘 나오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당히 좋네요 이게. 500g이면 상당히 양은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어보자 맛있습니다 브라인 요거트 요새 뭐 이런 먹방 TV들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 역시도 뭐 먹방 하고 있지만 먹방이라는 게 인간 3대 욕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? 그런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. 맛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보자고요 음 그러면 상품을 사 드셔보시고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